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22년형 더뉴 K3 합법 인증 LED 튜닝입니다 할로겐 사양으로 출고된 신형 K3입니다 할로겐의 어두운 야간 시야 개선과 더불어 다소 투박해보이는 색온도를 바꾸고자 입고되었습니다 더뉴 K3는 하나의 광원에서 셔터막 작동 유무에 따라 하향등과 상향등이 나뉘는 2등식 바이펑션 타입입니다 전작인 올뉴 K3의 4등식 헤드램프가 아닌 2등식으로 변경되었죠 라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해 조사각 및 칸델라 수치를 확인합니다 신차인 만큼 비춰주는 곳의 밝기를 측정하는 칸델라 수치는 준수한 편이나 양쪽 모두 조사각이 우측 하향으로 틀어져 있네요 합법 인증 LED 제품인 브라비오 터미네이터 SP 플러스입니다 검사 통과 가능한 국토부 인증 합법 제품이며 제품 보증 기간 2년을 제공합니다 더뉴스3와 같이 2등식 바이펑션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지만 장착할 수 있는 차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차종 리스트는 영상 하단 더보기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할로겐 전구를 재고 브라뷰 LED를 장착합니다 브라켓 노치가 모두 걸리기한 후 배선은 6시 방향으로 위치시켜주고요 조립을 마친 후 라이트를 구동시켜봅니다 하향등과 상향등 모두 시원하게 잘 들어오네요 선행 및 맞은편 차량 눈부신 방지와 더불어 정확한 곳을 비출 수 있도록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작업에 사용되는 라이트 테스터기는 할로겐, HID, LED, 광원 모두를 지원하며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도검사를 받고 있어 정확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먼저 운전석이고요 조수석쪽 수치입니다. 합법 인증 제품인 만큼 사전 인증 스티커 부착과 함께 전산 등록을 마친 후 출고합니다. 해당 튜닝을 위한 별도 구조 변경이나 서류 작업은 필요 없습니다. 야간 시야에서는 물론이고 라이트 색온도가 바뀌어 드레서 효과로도 훌륭하네요. 전유 K3와 같이 수동 레벨링 타입 차량들은 좌측 크래시 패드에 헤드램프 레벨링 스위치가 존재합니다. 뒷좌석 동승의 탑승이나 트렁크에 적재된 짐으로 인해 차량 뒤편에 하중이 실릴 때 차량 앞이 들려 라이트가 위를 비추게 되는데요. 그때 다이얼을 올리면 조사각을 낮춰 레벨링을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이상 신형 K3 합법 인증 LED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